이 되는데 그 뒤로도 계속 HCL을 부어주면 은 OH 마이너스는 고 H 플러스나 생기니까 산성이 되는 거예요아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제, 이제 이해했어요 <웃음> 그래, 그래프는요?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프는 어... 먼저 c l 마이너스는 계속해서 부어주니까 계속해서 증가해서 어? 이렇게 쭉 증가하는 그래프인 여기가 c l 마이너스고 네 그리고 na 플러스는 지금 계속 두 개고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가 na 플러스 그리고 H 마이너스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H 플러스가 들어와서 다 물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게 점점 감소하다가 없어지니까 여기가 OH 마이너스고. 아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, 꼴찌가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.